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오늘은 요 말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학부는 방송연예과를 나왔고 방송연예를 공부하면서 성우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우공부가 끝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나서 아나운싱을 배웠고요. 아나운싱 배우면서 아나운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스피치 랭귀지패톨로지를 공부하면서 언어병리학을 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부터 배우들의 스피치 발음과 발성을 코칭하기 시작했고 아나운서들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1대1로 스피치 코칭을 하고 있는 스피치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설팅이 들어갈 때 제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어서라의 영상을 보면서 어 그래 발음 얘기하고 발성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의 문제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올렸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그림 잘못 그리는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어, 우리가 말을 시작하는 이 와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처음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이 의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내가 사람을 좋아해 어 안녕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만 뭔가 소심해 그러면 마음을 닫겠죠 그리고 또 말을 하려고 하다가 에 귀찮아 그럼 또 마음을 닫아요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대화라는 것 자체가 아예 명령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것이 처음 일어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마음의 어떤 그런 빗장, 자물쇠로 내 마음을 잠그고 있다면 이것부터 여셔야 돼요. 이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영상에서 제가 가끔씩 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영상을 올리면 어휴, 구독자가 아주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요. <웃음>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올릴 예정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기부여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이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이 동기의 시작은 마음이다 요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어말아 의지가 생겼어요 의지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어 말을 해 라고 명령이 일어나는데 이 명령이 일어나는 이 순간부터 여러 가지로 막 나뉘어요 명령이 얼로 일어날까요 네, 운동을 하라고 일어나겠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어 소리를 내 그리고 발음을 해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어떤 발음으로 네, 어디를 통해서 이런 명령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말을 할때 어쩌죠 코혀 그쵸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성대 목소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말을 합니다 이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앞에 이 과정이 스피치라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할때좀더 똑바로 분명한 발음으로 분명한 발성으로 콘소리 쓰지 않고 먹적이지 않고 말하는 게 스피치의 영역 그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스피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어로 갑자기 이야기해 보세요 <웃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랭귀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스페인어로? 어. 전혀 모르죠.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쪽이죠.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이 명령 자체가 코딩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보고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랭귀지라 그래요. 세뇨리타 <웃음>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명령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코딩이 불가능한 거죠 내 머릿속에 뭔가가 들어가 줘야 그것을 기억하고 말을 할수 있는 거고 코딩이 가능한 거고 명령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랭귀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재료를 넣어서 말을 하나요 단어와 단어를 뭐가 있죠 조사나 어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게 모이면 어떻게 돼요? 구가 되죠. 구가 모이면 절이 되고 절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겠죠. 문장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문단. 문단이 모이면 글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나. 단어를 몰라서 생각이 안 나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이 안 나나 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조사를 잘못 붙여. 왜? 조사가 헷갈려서? 아니면 내가 그 다음 할 말이 뭔지 몰라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시는데 보통은 한국 사람으로 잘 태어나서 잘 말을 하는데 갑자기 조사가 맨날 헷갈려 그러면 음도로 내가 그 다음 할말의 의지를 먼저 가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구별을 하고 천천히 말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이게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말더든 을 조금 갖고 계신다거나 요러신 분들. 자, 근데 나는 어, 랭귀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랭귀지에서 다시 코딩을 받아서 스피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특정 발음, 예를 들어서 뭐 파열 발음이라고 해볼게요. 크, 트, 푸 같은 경우에 이런 발음들이 어떤 소리냐면 성대에서 공기를 많이 보내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성대에서 공기를 많이 보내니까 같이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근데 성대에서 가끔씩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통제 능력을 잊어버려요. 통제력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통제력을 좀 잃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감각적인 구간인데 한번 꿀꺽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엄청 센스리브한데 내가 그런, 그렇게 런그 엄청난 감각을 갖고 있는 그 구간을 자꾸만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 자꾸 더 긴장을 하거나 그 느낀대로 자꾸만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 제일 좋은 거는 이 모든 과정, 엄청나게 복잡한 말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지만 갖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지만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말을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결국에는 이 위에 엄청나게 복잡한 이 위쪽 과정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말하는 그 과정에 점점점점 점점 마음을 더 많이 넣으면서 말의 스킬이 더 많이 늘어나는